지금 시점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또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지금 아파트를 사도 될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당장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먼저 해 볼게요 자 지금 규제 지역이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 대거 풀렸죠 이제는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는 다 비규제 지역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규제 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급증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물론 국제적으로 거래량이 좀 낮다 이제 반등 나온다, 나오는 온다나 건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글들은 많아 근데 막상 시중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보면 일단 첫 번째 거래량 두 번째 분양률입니다 이걸 봤을 때 충분히 반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세적으로, 평균적으로 높은 거래량과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 중요한 거는 어, 규제가 이렇게 풀어 대대적으로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아직 반응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규제를 풀어야죠. 자, 사실 제가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강남 영산 풀어도 별 반응 없을 거, 크게 반응 나오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왜? 정부에서는 강남3구랑 용산을 빼고 규제지역을 해제했을까요? 만약에 다 풀었는데 반등이 나오거나 막 상승이 나오면 은 어떻게 될까요? 여론이 어떻게 될까? 누구 탓일까요? 그게 정부 탓이죠. 그게 겁나니까 또 거기서 자른 거예요. 강남3구랑 용산 빼고 다푼 겁니다. 사실 그것도 대대적인 거예요. 근데 정말 대대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사람이 넘쳐나고 거래가 폭발하고 이런 상황까지는 안 옵니다 지금 둔촌주공이나 지금 마포 더클래시나 그리고 장위 레디언트 어떻게 됐어요? 분양이 좋아요 안좋아요? 안좋습니다 줍줍이 나와버려 마포 더클래시 줍줍 나왔고요 마포 더클래시는 거의 20대 1이었어요 근데 줍줍 나와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네.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둔촌주공보다 비싸. 자, 그리고 둔촌주공도 지금 오픈을 안 했어요. 근데 분양률 70%래.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오픈을 안 했어요. 중요한 건 그렇게 기다렸던 단지들인데, 분양만 하면 내 거다. 나는 무조건 하, 하고 싶다라고 했던 단지인데,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 규제지역이 다 샜다?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강남 3구랑 용산을 푼다고 해서, 미친듯이 거래가 폭발할까요? 이미 이제 돌다리는 거, 두드려 본 거예요. 정부에서. 이거로안 되면 또 해야지. 지금 정부가 원하는 건 부동산의 하락일까요? 아니에요. 네, 그냥 충분한 거래량과 좀 정상적인 거래와 정상적인 수요자의 이동 네,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이에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이 이런 대단지나 원하는 단지가 미분양이면 다른 단지는 어떨까? 무조건 미분양이지.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이미 벌어져 버리면 그동안 했던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수 있어요. 규제지역 해지하고다 했는데 안 돼. 그러면 다시 살아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긴 시간을 두고 풀지 않을 거예요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얼마 뒤면 풀릴 겁니다 강남하고 용산도 네.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냐면 옛날에 서프라임 그때보다도 더 낮아요 작년 통째로 22년 통째로 봐도 거래량이 거의 바닥을 기는 수준으로 연명해 온다? 라는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지자체는 벌써 안 좋은 상황이에요 세수가 걷어지지 않으니까 서울시의 30%가 이 세수 부동산 세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래가 이렇게 안 나와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이 이어지기 전에 노력을 할 겁니다 빨리 풀려고 지금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격은 크게 안 올랐으면 좋겠어 그래서 강남 용산이 바로 해제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23년엔 거의 모든 규제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규제 시스템은 규제 지역에 따라 움직여요. 근데 모든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 된다는 것은 결국 이 규제가 다 풀렸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전히 뭐 규제는 있는데 규제 지역만 벗어나면 규제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대대적인 그 일삼 대책으로 인해서 규제 지역이 거의 대다수 늘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국제적으로 거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호가도 올라왔어. 뭐 잠실주공 5단지며 잠실 엘리트며 강동 고덕이며 뭐 일부 지역들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전반적인 현상일까? 지금 서울이 전부 다 지금 올라가고 있나요? 호가가 올라왔나요? 거래가 막 이제 생기려고 하고 아나 지금 어디 사야 되나? 지금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것 자체도 실수요장에 의해서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래가 반짝 증가한지역 보면은. 다 중급, 상급지예요. 하급지가 아니더라. 다 중급, 상급지예요. 그렇다면 이 거래를 주도하는 세력은 누굴까? 결국 갈아타기예요. 갈아타기. 돈이 있어. 충분히 내려왔다고 판단이 돼. 본인 기준에. 이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거의 1년에서 2년 정도 기다렸잖아요. 갈아타기 하려고. 규제 때문에 못했잖아. 근데 규제가 풀렸어. 혹은 대출 규제가 완화됐어.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충분히 떨어졌다고 판단하는 거야 전고점 비해서 그래서 가라타기가 수요자들이 이러한 강동구라던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역도 있잖아요 뭐 잠실이라던가 이런 데 들어와서 반등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반등이라고 보기보다는 실거래 수요가 이사 실제로 사는 수요가 들어오면서 잠깐 가격대가 올라온 것 뿐입니다. 자, 이게 이걸 가지고 반등이다, 상승이다 라고 보기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문재인 정거때 어땠어요? 뭐 중간에 규제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떨어졌잖아요. 처음에 문재인 들어오고 나서 처음에 다주택자한테 규제 경고했을 때가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 9.13 때 많이 떨어졌어요. 다 이게 중간중간에 떨어진 걸 가지고 우리는 하락 하락기라고는 얘기 는안 하잖아요 조정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아직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았어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하락기의 중간일 수 있는 거예요 또 만약에 정부에서 드리블을 잘해갖고 이게 상승이 또 크게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은또 반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정부는 어떻게든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으로 규제를 풀 거예요 자 지금 여전히 강남 3구 용산 이 4개 지역은 최상금지 라고 급지라고 불리죠 여기는 떨어진 것도 덜 떨어졌어요 떨어진 것도 덜 떨어졌어요 다른 지역보다 네. 떨어지고 규제가 여전해요 그리고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규제가 지속된다 보면 문제가 뭐냐 지금 양도세는 이미 끝난 부분이고 시행령으로 풀었고 보유세도 지금 풀릴 예정이고 취득세만 남아있죠. 규제지역 때문에 취득세 예. 그것도 이제 2월 지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자 문제는 뭐냐 이제 남아있는 건 대출이에요. 규제지역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건. 대출 대출이 지금 규제지역은 50%니까 비규제는 70%니까. LTV로 따졌을 때 물론 DSR도 있겠지만 LTV로 하자고요. 여기는 고소득자만 모여있으니까 자 그래서 규제가 지속되는 과정에 있는 거는 지금 말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네. 그래서 수요 진입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대출 규제만 70%까지만 해도 내가 내돈 들어가는 게확 줄어드는 거예요 원래 반이 들어가야 되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30%로 그렇게 되면 실수요자는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어요 50%랑 3 0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차입니다. 자, 그래서 최상급지를 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상급지로 이동하는 수요가 또 발생하고 그 밑단 지역에서도 이동하고 이런 게좀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최상급지가 풀려도 거래 급증을 지금 유도하기는 어렵다는 라 거예요. 실수요자는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실수요 장세로 가겠지만 투자 수요가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네. 실수요 중에서도 내가 4년 뒤, 10년 뒤에 이 아파트에 살 거야 하고 전세껴놓고 사놓으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못 들어와요. 왜? 전세가율이 지금 50% 붕괴 직전입니다. 이게 50% 이하로 떨어진 게딱두번 있어요. IMF랑 서프라임입니다. 지금 직전이에요. 50% 붕괴가 직전이에요. 전세가율이. 자, 이 말은 뭐야? 내가 뭘살때내 돈이 반이 들어가야 돼요. 이미 뭐 송파 이런 데는 40%예요. 자 수익 아까 시 d 얘기했죠 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나요? 쉽나요? 내 돈이 적어야 수익이 다내건 거예요 내 돈이 많으면 수익에서 내돈 들어간 위험부담이나 그 기회비용을 빼야 돼 그럼 수익이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세가지 낮으면 낮을수록 그럼 심리는 더 낮고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들어올 수 있는 수요자도 작아요 지금 수요자가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용할 것만 이용하면 돼요. 최상급지가 풀리는 거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뭘까? 현명하게 판단해야 돼 여러분 실수처럼 아나 지금 송파에 살고 있는데 드디어 강남 가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5년 뒤, 10년 뒤에 나한테 많이 남을까? 네? 장사꾼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최상급지 풀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23년에 강남에만 분양 예정인 단지가 총규모로 거의 만여 세대입니다. 분양 앞두고 있는 게. 그리고 분양 물량이 거의 3천 세대예요. 자 이거 준천주공도 안 되는데 여기 어떻게 될까요? 비싸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거의 뭐 16억에서 20억 나올 건데. 그러면 은 분양 되기가 쉬울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규제를 풀어야지. 규제를 풀어야 돼요. 규제를 풀어야 재당첨 제한도 풀리는 거고, 예? 수요자가 들어오기도 편해지고, 대출도 편해지고, 분양을 받겠지. 상급지라는 프레임에. 자, 그래서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자먼 메이플자이, DH 방배, 원페를라 그리고 원펜타스 르에 얘네가 대표적인 단지예요. 지금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자본 있으면 여기 분양 받으면 돼요. 미분양 날 거예요. 경쟁자가 적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적을 확률이 높은 단지예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네. 물론 돈은 많이 들어가겠죠.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고소득자니까. 돈 많잖아요. 네. 자, 자, 정부는 이 미분양과 미분양에 따른 여파, 금융 불안을 만드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최상급지를 해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23, 23년 상반기가 될 확률이 높아요. 자 우리가 이전에 보면은 어, 노무현 때 세워진 게 규제 지역이 언제 풀렸느냐 면은그 이명박 정권 마지막에 바로 전년도에 풀렸어요 2012년도에 근데 이건 23년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바로 2년차예요 2년차에 다 풀릴 거예요 왜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거는 그때는 거래량이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거래량이 최악이에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해소시키기 위해서 무슨 하루가 다르게 이런 속도가 없었어. 금리도 이런 속도를 못 봤지만 규제 완화도 이런 속도가 없었습니다. 네. 자, 금리가 우리가 시장 금리가 4% 넘는 게 기점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미온적이었어요. 풀어줄까 말까 근데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 안 좋아지니까 바로 급진적으로 풀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푸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고 경제 전반, 그리고 세금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다 푸는 거라니까요. 결국엔 지금 미분양이 올해도 분양을 그 앞두고 있는 단지가 지금 강남만 그 정도고 나머지도 꽤 있습니다 그 단지들이 다 영향을 받을 거예요 미분양에서 자유롭지 못해 서울이 이제 이 고급지 상황에 그래서 얘만 문제가 되면 모르겠는데 이것까지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최상급지를 일단 푸는 거예요 음. 그렇게 돼서 우리는 지금 시점에 이 해제를 어떻게 두고 볼 것이냐 미분양에서 기회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미분양이 다음에 상승기에 신축으로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좀더 들어가서 전 얘기할게요. 왜 이게 돈이 되냐면 분양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돈다 주나요? 지금 전세가 몇 퍼센트예요? 5 0센트 붕괴 직전이 됐어요. 그러면 분양은 어때요? 처음에 계약금이 10%에서 20%예요. 조금씩 들어가. 그 다음에 10에서 20% 또 10에서 20%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내 자기 자본비율을 최소화해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아파트에서는 분양 말고는 없는 거예요 분양 말고는 없는 거예요 길게 보시자고요 그리고 자 고분양가 이식 때문에 지금 분양 물건이 시간이 지나보면 강남 입성에 가장 쉽다 이 말은 뭐냐면 내돈을 제일 적게 되어서 지금 강남 살수 있는 거는 분양이 유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년 10년 뒤 사이클이 다시 돌아갈 때 대우를 받는 신축은 지금 분양하는 물건들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분양가에서 속지 마시고 거기에 아이고 무서워 나이 가격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옛날에도 지금 여러분들 16년 17년 그때만 하더라도 강남 살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1억 2억이면 샀는데 안 샀잖아요 그쵸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그때로 돌아가면 강남 살 거야? 안살 거야? 무조건 사지. 두개 사지. 세개 사지. 네? 근데 지금 오니까 또 사람이 바뀌네. 돈돈 많이 들어간다고. 또 떨어진다고 하니까 겁나. 또.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그 16억, 20억 못 만들 거란 자신이 없어요. 자신을 가지셔야 돼. 네. 자신을 가지고 어떻게든 진입하면 방법은 나옵니다. 해결이 다 돼요. 인생 다 그래요. 일단은 준비하면 전세가도 거기에 맞춰서 올라와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득이 안 되면 전세가를 믿으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 입지와 전세가를 믿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은 이상그 용산과 강남 3구의 규제 지역이 풀리면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건 분양 물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회예요. 내돈 적게 들어가, 들어가는 들어가 거. 자, 수익률이 최대가 되는 거지. 자 지나고 보면 강남일성의 가장 쉬운 방법이고 다음 상승기를 주도하는 단지가 되니까 우린 여기에서 알맹이만 빼서 전략을 세우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등과 상승에 대한 가늠을 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시지. 다 물어보면 이래요. 아, 내년에는 오를까요? 제가 알까요? 그냥 가늠만 해볼 뿐이에요 제가 어떻게 맞춰요 그거를 못 맞췄다고 이상한 사람 만들고 맞췄다고 갑자기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다가 좋아하고 참 웃기죠 어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 와가지고 갑자기 다 맞췄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에 도움이 되는 건 지금 상황에 내가 할수 있는 게 뭔지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거를 지켜가는 방법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보다 수십 배그 달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똑같이 하락을 맞아요.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더 클까 작을까? 훨씬 크죠. 몇 십억 까먹고 있죠, 지금.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파나요? 안 팔아요.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보다 쉽습니다. 대응만 잘 해나가면. 그 대응이 뭘까요? 아파트 시장에서는 전세 역전세에 대응하는 거예요 전세가 지금 1력 빠졌으니까 그것도 웃게 뭔지 아세요? 불과 2020년 하반기에 전세가가 미친듯이 올라갔다고 여러분 좋다고 그거 빼가지고 뭘산 거예요 그 가격 이하로 지금 안 빠졌어 오히려 더 올라 있다니까 근데 왜 그걸 모르고 아더 역전세나면 어떡해요 아이 빼서 쓰셨잖아요 돈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다 돌려보잖아요. 그때보다 전세가 빠진 데는 특수해. 검단신도시 부, 주변에 붙어, 붙어 있는 데가 좀 그래요. 뭐 인천이나 뭐 이런데. 근데 그외 지역 서울은 2020년 8월 이전보다 전세가가 높아요. 아직. 네. 그러니까 죽는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든 뿔리려면 방법을 강구하고 버티고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돈 빼서 여러분들 딴짓 안 했을 거예요. 그걸로 가방 사고 차 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웃음> 그러면 문제인데. <웃음> 안 했을 거예요. 갑자기 뭐에 S클래스 뽑막 그러지, 그러지만 않으면 돼. 그걸로 분명히 여러분들 또 부동산을 샀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미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걸음을 뗐는데 거기서 네? 실수하지 마시자고요. 네. 잘 버티고 나가면 분명히 걔도 잘 성장하고 여러분들한테 과실을 갖다 줄 거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으세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여러분 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반등이나 상승 뭐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 위해서 중요한 걸 보면은 우리가 재건축도 안 되고 나이는 좀 먹었고 이런 단지를 보면은 좀더 가늠하기 편해요 자 20년 전후 내용연수 20년 전후의 단지를 보면 예, 애매해요. 재건축도 아니고, 신축도 아니고, 준식도 아니야. 자, 이런 단지들이 보면 미래가치 반영이 작습니다. 잘 찾지 않아. 수요자도 층도 얇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전세가에 대한 반응이 미세하게 나와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전세가율이 높아집니다. 이 단지들이. 예. 자, 그래서 이런 구축을 기준으로 시장을 판단해 보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기 동네 에 20년 전후의 단지를 한번 보세요. 예. 그러면 전세 가격이 가장 먼저 높아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거 신축,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거 기준으로 보면은 가늠이 잘안 돼. 미래가치 반영이 잘 되는 아파트 단지이다 보니까. 그거보다 미래가치 단지, 그 반영이 좀 덜, 덜 되는 단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딱 요런 단지들이라는 거예요. 얘가 전세가 반응이 제일 빨라요. 네. 자, 그걸로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20년, 23년은 아파트는 분양을 적극적으로 노려라. 자, 그리고 분양이 말고 그냥 아파트는 이미 전세가가 뭉개졌어요. 50%가 무너졌어. 자 이런 상황에서 더 기다려도 돼요. 아까 말했던 기준점에 둔 아파트가 좀 올라와야 돼. 물론 실제 수요자고 내가 내집 마련하시는 분은 이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저는 투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돈 수익률로 따졌을 때내 씨앗을 큰거 심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걸로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는 투자의 매수는 아파트로 보면 좀더 기다려도 된다. 전세가 회복을 먼저 체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전세가가 회복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왜? 금리가 이제 정점이에요. 우린 지금 있는 이 상황이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금리 정점이에요. 지금이 우리 고성장 시대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저성장입니다. 저성장엔 저금리가 맞는 거예요. 투자는 달라요. 이제부터 투자 얘기합니다. 네, 지금 기다렸던 내용이에요. 투자. 투자는 무조건 지금 정비사업으로 하라고 전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시점은 아파트로 투자해서 재미 보기 어려워요 제가 이 얘기를 언제부터 했느냐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21년부터 작년 재작년이 되는구나 이제 재작년부터 아파트는 재미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수, 아파트가 오르고 떨어지는 건 모르겠지만 아파트를 살때 내가 들어가는 돈 비율이 크니까 수익률이 높을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상급지에 자꾸 속아서 브랜드에 속아 가지고 그냥 사 그렇게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황금성이 보장되는 것 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다 황금성이 있어요. 거기서 또 황금성 따지고 있으면 안 되지. 자, 지금 여러분들 접근할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시장은 양분돼 있어요. 지금 이미 조합 설립 이후에 진행이 된 정비 사업이 있고 아예 지금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근데 지금이 예전과는 다른 게 뭐냐면 정부가 나서서 제안을 받아서 공모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굳이 조합 설립 가지 않아도 그에 준하는 효과를 땡겨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네. 자 근데 지금 작년 10월부터 급락이 좀 나왔었죠 하락폭이 좀 짙어졌어요 그다 보니까 그때가 모아타운 3차 발표랑 같아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낸 모아타운이나 역세권시프트나 이러한 방식 전통적인 정비사업의 방식이 아닌 것들은 피가 없어요 이미 선정이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피가 없어 그런 데가 있어요 물론 상급지는 있지 근데 그게 아닌 적은 없어요 피가 없이 간다는 건 미래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싸게 들어갈 수 있다는 말과 같아요 이런 데가 전세가율이 얼마인지 봤더니 80%예요 아파트는 50% 붕괴 직전인데 얘네들은 80%더라 전세가율이 그럼 내 돈을 그만큼 적게 들이고서 접근할 수 있는 수익률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피가 없는 초기 정비 사업 말고도 있어요 이미 진행이 된 지역 중에 외곽지 뭐 수도권 자리는 피가 다 빠졌어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입지가 좀 아쉽죠 여러분들이 하라고 해도 아휴 거기는좀 그렇지 내가 가오가 있는데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어, 웬만하면 서울권 안에 있는 프리미엄이 없는 초기 정비 사업 진행지 상급지로 예, 지금 선택을 할수 있는 거예요. 돈을 최대한 적게 드리고 상급지로 갈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인 이유가. 자, 그리고 이미 피가 없어요. 이 시장들은. 초기 정비 사업은. 피가 없어.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사람들이 막, 어, 어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직 모아타운도 많이 발표됐지. 역세권 시프트도 여기저기 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아직 긴, 긴가민가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뭐 추가 하락. 아파트값이랑 같이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안 돼요. 물론 이 심리, 거래량은 관계가 있지만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아파트가 빠진다고 해서 빌라도 많이 빠지 그러지 않아요. 달 달리 가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하락을 기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마음을 먹었다면. 예. 네. 그리고 자, 항상 하락이 이어진 후에는 뭐가 먼저 인기가 많아지냐면 돈을 적게 들일 수 있는 종목에 인기가 많아져요. 예. 네. 과감한 베팅이 없어요 다들 그래서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그리 단기에 그 수익을 낼수 있는 것, 내가 오래 들고 갈 생각이 없이 사는 거예요 소액이 거의 보통 같이 커플로 묶이는 단어예요 소액 단기를 좋아해 그리고 소액 단기인 게 거의 보평, 보편적으로 보면 소형들이에요 그리고 소형이 피가 제일 지금 없어 분양권도 보면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투자 종목으로 봐야 돼요 지금 자 그래서 제가 뭐 오늘도 모셨지만 이렇게 매주 수요일날 강의를 하고 있고 맞춰서 전략을 항상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략만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찾은 지역들 사례 분석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얘기 또 하겠어요. 자 지금 투자자금을 최소화해서 본다면 저는 항상 강의할 때 가장 주되게 얘기를 드리는 금액대가 1억 이내에요. 투자에서 1억은 이제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긴 시장이에요. 그래서 소액하면 예전에는 3천에서 5천 정도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얘도 인플레이션이 와서 1억이에요. 그래서 1억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재건축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나요? 적게 들어가나요? 많이 들어가죠? 원래로 따지면 그래요. 원래로 따지면 재건축은 강남은 10매 덕씩 들어가고 예, 네, 다른 지역도 보면 뭐 강북이나 이런 데 가도 거의 뭐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예, 네, 많이 들어가죠 근데 아니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인가 어떻게 이걸 1억으로 끝낸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뭐 앞서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은 좀 특별해요 일반 재건축 아파트로 1억으로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래된 상가를 이용해서 진입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썩상 투자라고 하죠